그리고 판다랭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판다랭크가 최근에 이런 거를 만들어냈어요. 어, 정말 기똥차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디지털 가전 쪽으로 해가지고 음좀 괜찮을 카테고리들 한번 좀 찾아볼게요. 어, 조금 더 사실은 좀 자세하게 좀 보면은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제가 관심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화장품 미용에서 헤어 스타일링 쪽에 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요 카테고리를 눌렀더니 쇼핑 베스트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어, 경쟁률이 괜찮은데 어,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준 것들을 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애가 어... 염색 쪽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대로 봐야 되니까 이 물염색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물염색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판다 랭크가 큰 일을 했다는 게 판다 gpt가 나왔어요. 판다 gpt가 나와 가지고 제가 지금 물염색을 검색을 했잖아요. 이 물염색에 대해 가지고 이 기본 정보들을 얘가 다 이렇게 찾아줍니다. 보면은, 모바일이 더 많이 팔리고, 여성이 더 많고, 30대, 40대, 50대가 많이 찾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여기에서 분석을 해줘요. 50대 여성이 1월에 제일 많이 찾고 있고, 경쟁 양도도 나는 낮지만, 시장 규모도 보통이라서, 성장을 하기엔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상품페이지에 넣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좀할 수가 있어요 연관 키워드 같은 것들도 세부적으로 좀더볼수 있고요 지금 조금 오류가 난것 같네요 그리고 키워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봐서는 제 생각에는 물염색 키워드가 한번 이렇게 바짝 올라갔었는데 다시 좀 트렌드가 올라가는 라인인 것 같아요 작년엔 좀 뜸했지만 올해는 다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도매 사이트들을 이제 찾아보면 되죠 요즘에 가격이 제일 괜찮은 데가 도메이신인것 같아서 도메이신에 가서 물 염색 <웃음> 검색해보니까 없네요 그러면은 <웃음> 네이버에도 가서 한번 볼게요. 물염색 물염색약 오케이 네 이렇게 좀 오늘 출발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구글 아니, 음, 어디지? 저기 쿠팡 쿠팡가서도 한번 물염색약 한번 찾아볼게요 물염색 어 로켓이 아직 많이 없네요 오, 이건 너무 아름다운데요. 음. 가격대가 좀 쿠팡보다 아니 네이버보다 훨씬 높죠? 시드비 오, 이거 괜찮죠? 이 시드비 요거 요거네요. 그죠? 요 상품이고 만 요거는 사가지고 그냥 넣어도 <웃음> 넣어도 되겠는데 <웃음> 10g 색상으로 보면은 키트 안주고 1860원 요거 랑비슷한것 같은데 어 이분도 그거 같네요 그음 구매 그거 리셀러 같네요 네 여기 올려서 팔고 있네요 음 리셀링은 사실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저작권 위반이 더 많죠 저작권 위반이 더 많고 그리고 여기서 주문 들어온 거를 여기에다 가 개인 정보로 넘기는 거잖아요. 상품 페이지에 그 내용을 넣어야 되죠. 상품 페이지에다가 본 상품은 구, 음, 판매 배송을 위해 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배송을 어, 해주는 업체에다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상품 페이지에 명시를 해야 되죠. 또는 이분이 대량으로 사놨다가 쿠팡에서 이렇게 팔면 개인정보법에 대한 위반은 없죠. 하지만 브랜드 상표에 대해 가지고 이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파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음, 그런 거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치고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치고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고 사, 싸게 살수 있는 곳이 있으시면 은 싸게 최대한 사가지고 제 생각은 파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치고 빠지. 이건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는 상품이 어, 이거를 파는데 이거 짝퉁 이거 다 짝퉁이거든요. 이거, 이게 저희 회사 거고, 이거 정, 이, 저희 거는 괜찮은데, 이 회사는 완전 짝퉁인데요 이름까지 쓰고 있잖아요. 이거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인데, 제 수강생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참 말하기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파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다그 신고할 거고, 그럴 거라서, 이렇게 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신고할 거다라고 하면 하시면 안 돼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브랜드인 것, 자기 브랜드인 것처럼 다른 고객들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안 돼요. 그리고 상품페이지에 아예 들어가도 유사품이라고 아예 적어놨더라고요. 무슨 깡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거 보면은 무슨 깡이신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대량 등록 하신 것 같죠? 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무조건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시지 말고, 네. 하시지 말고, 정상적으로 자기 브랜드 제품 판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아예 다른 상품은 좀 문제가 되고요. 이 상품을 사서 파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 본품이니까 근데 전자제품은 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패키지를 뜯으면 그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교환환불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으니까 키워드 잘 찾으셔가지고 하실 만한 상품 잘 찾으셔서 네 해주시면은 더 좋겠어요. 속눈썹 펌 너무 좋지. 얼굴 마사지 기구는 생각보다 이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향수 공병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생각보다 어, 옆머리 누르기가 다시 키워드가 뜨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지금 조금 오류가 나고 있는데. 이거 연관 키워드 관련인 것 같아요. 40대 여성이 많이 찾네요. 옆머리를 40대 여, 남성이 더 많이, 많이 찾는군요. <웃음> 생각보다, 어, 이거 키워드 난리 났네요. 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판매 가능성 있는 상품들을 보니까, 어, 괜찮고. 아 요거는 아직까지 요, 조금 연, 연계는 좀잘안 되고 있기는 한것 같네요. 음, 요게 좀 많이 나가네요, 요즘에. 지금 타오바워에서 찾고 있는데요. 펀다랭크 유료인데 어 제가 링크 드리면그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달? 그래서 신규 개설 이벤트가 아닌 저의 소개로 들어가는 환급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에 한해가지고 코칭 패키지랑 결제하신 거 2개월을 다 환불해 드려요. 환불해 드리고 1대1 코칭권을 받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비법서도 준다고 하고요. 네, 그런다고 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요즘에 어,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상품 이미지 이걸로는 잘안 나오네요. 음, 옆머리 누르는데 이렇게 화려할 일인가? 약간 이런 <웃음> 느낌이 들지만 이미지로는 잘 안나오네요. 타오바오에서 사진 다 찍어서 아쉬워서 그런가봐요. 근데 옆머리 누르는 게 남자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웃음> 나중에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봐야겠네요. 잘 안나오네요. 옆머리 누르기 뭐 이렇게 검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스프레이 뿌려야 되니까 아 대박이다. 근데 되게 비싸네요. 그쵸? 요거 탐난다. 그죠 <웃음> 남자분들은 요즘에 옆, 옆구리 누르는게 음, 되게 이슈니까 <웃음> 남자의 가짓시래요 <웃음> 너무 재밌다 여기 남성분들을 위한 헤어샵인가 보네요 옆머리 누르기 일단 키워드 되게 좋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 까만 분은 뭔가 모델, 모델인 것 같네요 이미지은잘안 나오네요 요것도 요즘 잘 나가던데 얼굴 이렇게 줄이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판다 랭크가.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판다 랭크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옛날 네이버 화면 아닌가요? 어, 옛날에도 인기가 있었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그런 것 같네요. 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된다는 거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옆머리를 누르는 게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중국에 <웃음>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다, 비, 다 비슷하네요 그죠 다그나무의그밥 같고 일단 남자 모델이 잘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요 상품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상품으로 좀 추천을 해드릴만한 것 같고 키워드 찾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그냥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카테고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는 공구쪽 요즘에 많이 보니까 공구쪽 한번 보면은 음. 이 전지가위가 저도 팔았었는데 꽤 많이 팔렸어요. 최고 박스. 오, 이거. <웃음> 주차 금지 표지판, 이거 생각보다.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웃음> 이게 광고비도 보통이고, 원가도 보통이고, 어, 남자가 많이 찾고 5월에 많이 나간다고 하고요 위탁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네요 네이버에 제일 많이 파는 거를 5 0 0원에살수 있나봐요 되게 좋네요 이런 것들은 바로 가 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로그인 한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웃음> 여 전송기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전송기. 그거 이용해서 바로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전송기가 또안 뜨지? 아 도매북이구나 여기. 도매매는 안 나오나? 여긴 도매매였는데 로그인은 왜 저쪽으로 됐을까? 어, 일단은 상품, 이런 거 가지고 올리면 되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상품으로 해가지고, 어, 상품 찾아가지고 등록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최대한 잘 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AI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나오므로 해가지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은 서비스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쇼핑몰에서든 아니면은 음 블로그를 쓰시든 부업을 하시든 어 요즘에 AI 서비스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서비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좀 자동화로 좀 만들어가지고 상품도 올리고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좀잘 찾아서 이렇게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음, 판다링크 혹시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은제 링크로 들어가시면 은 조금 할인 받으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어, 쪽으로 환급해 가지고 사용 한번 해보시고 음, 좋으시면 계속 이용하시고 별로면 은안 쓰시면 되고 셀러 백신으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신 거 계속해서 잘 올렸는지 잘못 올렸는지 이런 거 판단을 해보시면 은 수정을 해가시면서 이렇게 상위로 계속 올릴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맥 경화 겁나시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올 것들이 많이 남, 있다라는 거는 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장에 무조건 뛰어들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거를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될것 같아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거랑은 상관없이, 신규 가입이랑 상관없이 아마 두달 추가로 결제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환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응응. 그래서 한번 게시판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